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댕기열에 걸렸다라는 사실만 알려드리고서 영상 업로드가 중지가 되어버려서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그나마 댕기열에서 많이 회복돼가지고음 조금 살만합니다 그나마 네 이게 오히려 말라리아라는 병명으로 친숙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동남아 지방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병인데 댕기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댕기열에 걸리면서 느꼈던 것과 얻은 지식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영상으로 함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않을게요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4박 5일 동안 댕기열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팠다 보니까 내륙지방을 그렇게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았어요 제가 스리랑카를 여행 오기로 한 거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댕기열만 빼면요 아무튼 스리랑카가 저를 막 격하게 너무 환영을 해준 것 같긴 한데 댕기열 때문에 저는 리랑카를한번더 방문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정말 가보고 싶고 보고 싶고 찍고 싶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정말 3분의 1 정도 정말 많은 거를 보지 못했어요 즉 제가 보고 경험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슬리안카를 또 방문을 하게 될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치앙마이 때 영상처럼 막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푸티지나 이런 영상미는 슬리안카가 확실히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영상으로도 담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무튼 지금 뎅기열에 걸렸었다보니까 몸이 회복이 완전히 안된 상태예요 면역력이나 특히 체력면에서 너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세계여행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체력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조금 건강검진도 받고 할겸 일주일간 한국에 돌아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몸의 건강을 조금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경유해서 다음 여행지를 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1일 1영상을 좀 중지를 하게 됐었는데 조금씩. 회복을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찍어놓은 푸티지나 영상 클립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클립들이 1일 1영상을 편집할 이제 여건이나 체력도 안됐을 뿐더러 조금 스토리라인도 애매모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편집을 아예 그냥 중단하고 완전히 회복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안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찍어놓은 영상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돌아갔을 때 편집을 해서 조금씩 영상을 올려볼 생각이에요 지금 제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스리랑카 영상은 전부 다 콜롬보잖아요 하지만 지금 앞으로 제가 편집해서 올릴 영상들은 스리랑카의 진면모를 보여줄 내륙지방의 아름다운 자연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영상이 막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제가 살아있다라는 근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모르겠어요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살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저는 내일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휴식을 더갖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았던 스리랑카의 다른 모습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록 끝!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